안녕하세요. 레미투미에서 생산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렉리입니다 저에게 베트남은 제주와 비슷해요. 10년 전에 그 자연의 모습과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변경된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. 그래도 베트남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데요. 어,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또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. 처음에 갔을 때 저희 숙소에서 어, 기차표를 예매해 주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기억나는데요. 저에게 5천원짜리 어, 기차표를 5만원에 예매해 주시고 저희 뒤통수를 쳤던 그 사장님이 참 고, 고맙게 생각이 생각이 납니다. <웃음> 이렇게 찾아간 두 번째 숙소의 주인분은 저희의 사연을 듣고 어, 따져주기도 하고 마을 투어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친절하게 저희를 대해주셨어요. 저희가 한달 동안 지내면서 쌀국수를 매일매일 먹었는데요. 어, 그 중에 천 원짜리 쌀국수를 파시던 양갈래를 소녀처럼 딴 어, 사장님이 기억에 남습니다. 저희는 하장이라 곳을 갔는데요. 산악지대를 걸으면서 만났던 맨발의 소녀도 기억이 납니다. 가난한 소수민족의 아이들은 신발도 신지 못했는데, 그때 아이들은 맨발로 아찔한 산을 놀이터 삼아서 놀고 있더라고요.